벌말 벌만선착장 태양군 오지리 벌말선착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약한 2.5km? 이 정도 가면 벌천포해수욕장이 있는데 아, 참 많이 왔던 곳이죠 좀 초가을 접어들면서 붕장어 우와, 작은 사이즈도 나오지만 엄청난 사이즈의 붕장어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 보통 이쪽 보시는 저기 해경 화철소 저쪽에서 여기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다 광어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조금 넘었는데 오늘 만조가 2시 50분 거의 3시에요 여기서 저쪽으로 옆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광어 치시려면 루어 조사님들 많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뭐 루어는 많이 못해봐가지고 수심이 깊어서 조류 유석도 엄청난 곳이죠 일단은 왔으니까 음 대를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작정은 꼽기식을 가져와서 캐스팅 연습을 좀 해볼까 했는데 가져오긴 오랜만에 가져와봤는데 손목이 아직 낮는 않았네요 오늘 뭐 모자 쓸 필요도 없고 바람은 좀 불지만은 도다리는 볕이 좋은 날에도 조가가 괜찮은데 오늘은 볕이 그렇게 어둡네요 아전이 약간 비릿한 짠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좋아지더니 괜히 계속 좋더라고요자 미리 시작하기 전에 염장을 좀 해놓고 굵은 소금 큰거한번 사놓고 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가지고 적당히 소금 발라놓으면 핏물 빠집니다 골고루 잘 섞이게 하고 원투대 필수종원을 방치 일단 이거 한번펴지죠 뭐. 못 던져본지 한참 돼가지고 어제 다 까봤어요 아 오늘 첫번째 던질 스펙입니다 33호 4 2호 프라임캐스터입니다 프라임캐스터인데 많이 짱짱한 녀석이죠 연습은 엄청나게 많이 시켜줬던 어떤걸 던졌을까 오우 바람이 좀 떨랑하네요 캐스터 정말 오랜만이네요 뒷바람 타면 이 녀석으로 25호추로 200 가까이 쳤던 녀석입니다 훌쩍훌쩍 넘기는 지 못했어요 제가 이 거리에 꽂혀서 할 때는 엄청나게 멀리 던지는 그런 나개질이 서브캐스팅 뭐 이런 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따라서 보고 할 영상도 없었는데 음, 바다사냥꾼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꽤 커졌죠 거기에 초창기 원투 스텝이었어요 야 원투스텝이 비거리 하나만큼은 가장 멀리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좀 많이 미쳐있었습니다좀 심하게 네, 봉돌을 제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습량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러다가 2년째 되던 해인가 그때 탄도항에서 이 녀석 말고 이 녀석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사게 됐는데 얘는 40포도예요 네 오늘 초리대는 35호대를 갖고 왔습니다 이 녀석 초리대가 3개인데 다이와사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만든 이름이 팀 다이와죠 그겁니다 팀 다이와 솔티가 발라스틱 서프 40호대인데 20호 25호추로 캐스팅을 하는데 이 녀석을 꼭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캐스팅이란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낚시대를 많이 굽혀서 그대 반발력 탄성으로 던지는건데 40호를 가지고 영상도 많이 찍었었죠 제가 참조할 만한 영상이 많이 없었으니까 장타가 아니고 초장타를 바랬었으니까는 바다사냥꾼의 매니저가 박하라 필명을 쓴 친구입니다 저보다 1년 한살 동생인데 그럼 억저로 친구여도 될 만하고 굉장히 깍듯하죠 사람이 그 친구가 사람 좋아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격이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바다사냥꾼의 몸을 담았고 비거리에 꽂혀서 엄청난 허우적지를 대다가 투신이란 카페를 만들고 그쪽에 또 초기 스텝을 했었죠 아 옛날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짱 먹었었는데 <웃음> 연장이 다 됐나? 근데 아무튼 비거리에 꽂혀서 엄청나게 낚시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휠까 해서 점점 호수를 높여갔었어요 그래서 40호까지 올렸었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40호가 되니까 이 녀석이 솔티가서프가 좀휘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40호 대 솔티가서프 이걸 휘어 보려고 40호 추를 쓰다가 스펙이 40호까지니까 안나오더라고요 비거리가 몸도 휘청되고 제가 체격이 이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헬스 보디빌딩 쪽으로 좀 해가지고 한 달만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비거리가 안 늘어나니까 비거리에 갈증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리겠었거든요 그때는 좀 급격하게 웨이트를 좀 늘리고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좀 몸에 무리가 와서 한달 정도를 또 쉬었는데 그쉴때 40호 추를 던진 게 아니고 35호 30호 이걸로 추를 내렸습니다 몸에 무리가 와서 35호보다 30호가 비거리가 좀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5호 추로 내렸죠 낚싯대가 빳빳하더라도 이 녀석을 휘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캐스팅의 비거리는 얘를 어느 정도 휘는가 휘어서 탄성으로 날려보내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빳빳한 녀석도 점점 가벼운 추로 했는데 비거리가 점점 더 늘어난 이유가 무거운 추로 휘었을 때보다 가벼운 추로 휘었을 때가 같은 힘으로 스윙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죠 그래서 뚫게 된것 같습니다 그때 200은 훌쩍 넘었었어요 낚시를 접고 막 하다보니까 뭐 송도에 뭐그 그라운드 캐스팅 뭐 하면서 해놓고 했는데 그 시기가 제가 접을 즈음이었거든요 었 자잘한 사고도 있었고 박하지 매니저가 부산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고도 좀더 하고 했는데 이 녀석이 그 친구가 좋아서 했는데 마음도 멀어지고 하니까 원투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자잘한 사고도 그, 승합차 본넷을 때리는 사고도 좀 났고. 하여튼, 한동안 미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몸에 익히려고 했던 거는 마무리예요. 마무리. 끝이 딱 끊어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원투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비거리 뭐 이런 건. 몸은 안 따라주지만, 운동도 안돼 있고, 손목도 안 좋고, 눈은 살아있으니까. 그래 보니까, 잘 던지지도 못하면서 이제서. 하여튼, 오늘은 슈풍 하려고 왔습니다. 슈풍. 슈퐁. 슈풍이 뭐냐면,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슈, 던지자마자 슉발 앞에 퐁 그래서 슈퐁입니다 놀려먹고 할 때는 슈퐁슈퐁 그러고 했는데 30호 지금 손목이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꺾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여기 대각으로 살짝 아 V2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전혀 안돼 있었거든요 제가 V2는 1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채비가 무릎바를 좀 굽히시고 초리대를 땅에 많이 높이시고 중심을 약간 해서 시선은 바다 쪽으로 내가 던지려는 곳으로 <웃음> 자 이게 초보 티가 나네 던지는 게 저기 한참 묻어났습니다 근데 뭐 그냥 던져놓지 만 저기도 거기 있을 거예요 광어 포인트니까 우럭도 있겠지 바다만 봐도 너무 좋다 여기는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을텐데 대신 유속이 엄청나겠죠 이 벌말이 수심이 일단 깊습니다 근투를 하셔도 깊어요 여기는 아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겁이 많아졌네요 이 손목 때문에 성격도 급해가지고 날 때까지 좀 기다리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계속 좀 써봤더니 날려다가 말고 날려다가 말고 원래는 광따를 가려고 했었는데 우럭도, 내만 거로해서 우럭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수호는 7도를 찍었던데, 서위권에. 4월이 돼 봐야 되나 봅니다. 금방 옆에 주사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오셨는데, 일찍. 에러한 마리 잡았다고 하셨던요에러한 마리. 아, 갑자기 슬퍼지네. <웃음> 근데 더 피고, 안 나오면 많은 거죠. 만조를 바라보고, 초날물? 그거까지만 바라보고, 커피 한잔더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람에 광어다운샷 선상 안가게 잘했네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좀 둘러보니까 조가션찮더라고요선상가면좀 잡아야죠 그래도 외포로 쓰면 지렁이 한통도다 못쓰니까 아 이런거 이 이런 정도 거 넣을 때도 손목이 시분거리네 이거 도대체 언제 달려고 하는건지 곱기식은 처음에 가이드에 원줄 통과시킬 때 그때 불편해 탄성 뭐 이런 거다 좋은데 아 근데 이거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제가 이걸 어떻게 던졌지? 이거 완전히 막대긴데 이거 <웃음> 비거리 길면 여기저기 들쑤셔보기 좋아요 루어대처럼 정 내가 지금 돌아간 상황이 꽝을 칠것 같다 <웃음> 여기저기 던져보는 거죠 이는 힘껏 던지면서 주위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근데, 하시다 보면 내가 캐스팅을 더 좋아하는지, 잡는 걸더 좋아하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그니까, 일단 많이 던져보세요. 비거리 많이 나가서 안 좋은 건 없으니까. 던져보시고, 아, 내가 캐스팅도 재밌구나. 이런도 그 아실 날이 금방 옵니다. 오, 쏠라하네, 굉장히. 어 이거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그니까 그분도 춥다고 하셨는데, 차를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아니면 뭐차 안에서 보고 있던가. 한 마리를 통째로 바늘이 커서 도다리는 틀렸고 우럭이나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으좋고 원투는 항상 꽝도 과거하셔야 돼요 굉장히 유동적으로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낚시가 아니니까 설렁하고 하면 나와서 한 번씩 한번 던져보죠 바람 방향도 안 보고 왔는데 맞바람이네요 풍속은 둘째치고 풍향만 맞바람이면 그 터에는 안 갔었는데 오랜만이다 보니까 하나 늘어난 게 있죠? 여유 못 잡아도 그만이지 뭐큰 <웃음>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물빨이 오늘 참 사물입니다 얼마 설작장이 원래 조금무시일물 2물 잘해봐야 3물 정도까지인데 시간이 닿는 게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 물때 완전히 맞춰서 왔으면 좋았겠지만 몇 시간을 잔 건지 한 12시간 잔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피곤한 일이 있어가지고 푹 자고 컨디션 좋게 왔는데 자식 손목이 주인 말안 듣고 진짜 짧게 하지 마시고 한 1m50? 1m50 정도 그리고 땅에다 놓으면 정말 부드럽게 슈퐁 하신다고 해도 손가락에 부어가 많이 먹습니다라인을러와 낚싯대가 수직으로 하시고 아까 우타놨으니까 요번에 놓는 타이밍을 조금 더 오른손 90도, 약간 접으시고, 무게중심, 약간 초리대 쪽으로. 그리고 왼손은 자연히 접고, 슉. 천천히 나가도, 오우, 이거 원줄을 얼마 안묶었더니 벌써, 이 밑에, 밑줄 감아준 것만큼 풀리려고 하네요. 요번엔 살짝 힘을 줬거든. 아 영상보면 애 엄마한테 혼날텐데 힘주지 말라고 했는데 와 이게 공돌일까요? 이야 이거 참. 던진 방향에서 그냥 죽 굴러가네 아이고 물 멈출 때까지 방파제에서 이 와류 생기는데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네 조금 저볼리대쪽에 슬쩍 치 던졌더니 이건 뭐왜안와 봉투를 <웃음> 저기 그아 뭐. <웃음> 멀리 치니까 이거 주목도 아프네 V2법이 진짜 제가 한 발짝 뛰는 리쿼터 하다가 V2로 쉽게 넘어온 이유가 아 진짜 공이 힘이 안되는 것 같아 이거 슬쩍 쳐도 쫙쫙 날아가니 자 이번에 방향도 좀 맞았습니다 아이고 저 아, 아이, 떠내려올 것 같은데 에이 이번엔 몰라 얘는 40호 405입니다 초리대는 제가 처음에 받아서 한번 베일을 안 벗기고 무거운 추를 던질 때 초리대를 땅에 박았어요 탑가이드하고 초리대쪽에 있는 그 가이드 내경들이 한 두세 개가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평생 워른티라 파손이 됐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손잡이에 그립을 감아놨는데 자 보시죠 여기 프라임캐스터는 약 85cm? 90cm 가까이, 가까운데 이녀석은 75cm인가 그래요 파워캐스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립부가 좀, 좀 낮다 보니까 양 어깨를 다못쓸것 같아가지고 손잡이를 저 콜크 부분을 떼버리고 좀 연장을 했었거든요 안쓰는낚싯대 손잡이 끝을 잘라가지고 던지긴 잘 던졌는데 처리대가 AS를 받을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이미대로 이렇게 좀 튜닝하고 그런 걸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리때만 배송비 빼고 17만원인가 거의 근 20만원에 하나 다시 샀는데 그새를 못 참고 어 인천에 지금 기억도 잘안 나요 그 루어 수제품 만드시는 분 찾아내가지고 그분께 의뢰를 했죠 그래서 초리때 하나에 10만원씩 해가지고 두 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이걸 왜 35호라고 하냐면 4 0포를 쳐봤는데 초리대만 휘더라고요 그래서 35호를 쳐봐도 초리대만 휘고 그래서 32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추를 32호를 치니까 그때서야 좀 중간까지 그때는 배트 스피드가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제가. 만들어주신 거는 더 두꺼운데 휘는 거는 더 휘더라고요 초리대만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 40호의 그 휨새가 안 나오더라고요 추를 35호 이하로 25호도 던져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처럼 편하게 실전 낚시 이런 거할때 외에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40포를 그냥 쓰게 되고 연습하러 갈때 보기는 좀 낫네요. 그래도 삼포가 저거 저거 저 저거 강어 강화, 마어지인데보다좀더 나간 것 같은데 복돌 여기까지 떠내려온 거 보세요. 원줄에 서 뭐야 저거 수초도 걸려 있고 여차 한번 회수하죠 아까 이거 얘 <웃음> 예, 아니요. 뭔지 얼마 안 됐지만 입 줄도 없습니다 아직 수원이 났나 봐요 금방 전에 계셨던 분들도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에럭 한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던데 미끼는한번 갈아줄까요? 사실 막상 하다 보면 지렁이 한 통도 다못 쓰는데 더 남겨와서 염장 해가지고 하자니 저는 뭐 이미 집사람한테 카운터 맞아봐가지고 냉장고에 지렁이가 웬 말이냐 여러분들 핏물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소금이 너무 진해가지고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핏물이 빠진다 말씀드렸는데 젖국 있죠 젖국 입질도 더 좋습니다 냄새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소금보다는 그뭐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한때는 집에서 미리 염장을 한다 하면 젖국을 했었습니다 입질도 없네. 해가 쨍쨍 떴으면 뭐 두건도 하고 모자도 쓰고 손만 타니까 장갑도 끼고 했을텐데 이런거 저런거 착용 안해서 그런가? 어우 더 춥네 그냥 밀어놨는거지 수초 그냥 던지려니까 또휙 접어넣더니 엉킬 뻔했네요 아 이쪽에서 던지면 안되는데 먼저 보죠 금방 떠내려오는데 2시가 좀 넘었으니까 오늘 2시 50분이 만족거든요 유속이 바뀌면 저벌리드위 쪽으로 좀 쳐볼텐데 저쪽으로 던지면 쭉 떠내려 갈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늦게 났습니다 아이 저쪽으로 떠내려 가있다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좀 검지를 느끼놨더니더니 어. <웃음> 원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지? 와... 제 이쪽 방향으로 쳤는데 벌써 이만큼 더 내려갔어요 아직은 머리 칠 필요도 없네요 그리고 손목도 아픈데 너무 한참 가보렸네 캐스팅 연습도 하러 왔으니까 여기서 치죠 뭐아 어. 손목만 좀 나면 퍽퍽 소리 좀 나게 치겠구만 물이 슬슬 멈추는 것 같은데 저기 멀리 부표 기준으로 계속 조류 때문에 물빨이 새니까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했던 녀석인데 지금 저 부표 보이시려나 잔잔해지니까 좀 많이 떠 있죠 저 녀석 보고 저 녀석 기준으로 지금까지 입질이 한 번도 없으니까 원투대로 루어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루어가 아니지? 가짜 미끼가 아니고 생미끼니까 자세가 전하고 달라졌는지 확인도 할겸 캐스팅 영상도 좀 담아보고 미끌림이 있네요 자, 미끌림 있을 때 뒤돌아서 와 이거 제대로 걸렸는데. 아 이런 빠졌죠? 자 뒤돌아서 뒤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야 조류 있는데 불가사리. <웃음> 없어요. 네. 아무것도 안 납니다. <웃음> 추를. 지금할것도 없어. 지금이 너무 떠들어가니까 지금은 또 늘어난 거야. 거는지출잘 되죠? 어들어서 정면으로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니요. 사람 마음이죠. 정면으로 보면, 어? 입질이나 눈으로 보면, 낚싯대 부러질까봐 못합니다. 아... 자, 바늘 뻗어주면 못 씁니다. 방향은 잡을 수 있는데 자, 이 세이커 바늘이 강선 바늘이라고 하는건데 밖으로 많이 빠들어졌죠 성형은 할수 있습니다 다시 예리함이 떨어진면 못쓰니까 쭈꾸미낚시 할때 훅이 미늘이 펴지면 그때 쓰려고 구매를 해놨는데 자, 이 예리함 보시면서 살짝씩만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손톱에. 잘 긁히죠? 예리한만 살아있습니다. 예리한만. 오디갔어 조금 흰시를 봤는데. 아. 손목 아프네요. 줄은 조금 더 풀렸네. 완전 대안 물리면. 얘도 없으면 없는 겁니다 거기 아니면 수온이 7도대 밖에 안 되니까 아직 활성도가 없거나 아, 못볼걸 봤어 저기 저 보이시나요? 상교입니다 상교이 도정 돌고래 거기 있어도 다 도망가겠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에럭 한 마리 잡았다고 하시던데 여기가 이 앞쪽이 보통 보팅 시즌 되면 보팅 하시는 분들이 공원 보트 끌고 들물에 쭉 흘리면서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잘 붙는덴데 질질 끌어와도 없네요 소리는 멈췄는데. 도표도 완전히 멈췄고.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웃음> 덕지덕지 하는 거. 그래도 좋은 게 아니지만. 아픈 거보다는 낫죠. 어라, 아, 이런. 목줄도 좀 쓸렸네요 에이 버리자 목줄이 쓸렸으면 뭐 갈매기 녀석들 참 맘도 모르고 계속 알았어 이 녀석아 에이 와서 한 마리 잡아야 된대 그래도 올해 첫고기망둥어 방생까지 했는데 <웃음> 병원에 캐스팅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연습을 못했으니 그 제가 바다사냥꾼 매니저 그 박하지 그 친구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거의 불모지였을 때 그때 시작을 한 건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일본 유학파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료를 막 퍼다 주고 준 영상도 보고 번역해 준 글도 보고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포인트가 좀 다르죠 저는 원투 그리고 또 비거리에만 꽂혀있었고 포인트하고 릴릴 릴 튜닝 크로스캐스트 베어링 튜닝도 그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한때는 그 친구가 명인이라고 불렸죠 릴 튜닝 명인 뭐가 바닥에 걸리는데 이상한걸요 수초인가? 또뭐 하나 걸려있네 아까 물가설어 떨어졌다 무튼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그 친구가 결혼할 사이 나이였지만 은 <웃음> 이번엔 조금 부드럽게 됐다 방향도 맞고 음 응, 역시 조금 더 풀리죠 허리가 멈추는 게잘안돼 제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자 이거 떼소하고 안을 확인하고 3 3 모델 저거 미끼 확인 좀 해놓고 다시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캐스팅만 해도 재밌네 저는 그러네요 자 이제 가려고요 4시 1시에 도착해서 채비 태클 편성하고 음, 입질 한번 못받고 만조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오늘 만조가 2시 50분 약3시였었습니다그후 초날물까지 했는데 뭐핑계거리많네요 간조 포인트고 수온도 아직 안 올랐고 상경이도 보였고 아무튼 캐스팅 연습만 좀 하고 콧바람 잘 쐬고 갑니다 볼말은 좋은 포인트는 맞아요 오시면 선착장 끝에서 바다 쪽을 정면으로 보시면 부표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은 또 숨어있죠 조리가 살아나서 어? 버드신 건가? 저 부표가 여기까지 또 내려온 거야? 하도 오랜만이니까 뭐그 저기 화장실도 있고 공중 화장실인데 뭐큰걸 바라진 마시고 아무튼 이용하실 만합니다 음.. 들어오시고요 경사진 곳 거기서 정면으로 치시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바다 고정 다 나와요 봄 시즌의 도다리 지금 봄은 봄인데 수온은 아직 겨울이죠 그리고 가을 가을엔 뭐밤낚 했다면 하 무조건 붕장어 그랬던 터였습니다 도다리 놀래미 뭐다 나옵니다 5월달에 오면 놀래미도 팔뚝만한 거잡았어요뭐 완전히 해갖고 뭐 사짜 이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그 직장 동기녀석하고 오자마자 놀래미 두 마리 얹져가지고 바로 했던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네 암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입질이다. 뭘까요? 어라 아, 입질했는데 이 봉돌이 굴러가는 게 아니었는데. 참 처음이죠 마지막 입질이 걷다가 갑자기 입질이갖고 카메라를 켰는데 아 참나 저는 제가 건드려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뭐였지? 볼락이었나? 참, 걷지도 못하게 만드네요 또 수고하셨습니다까지 했는데 아, 입질은 작은 녀석이긴 했는데 아, 참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에이 한번더 볼락이었나? 여기 볼락 많거든요 살짝 뜯어먹는 거 보면 망동어 같기도 하고 에이 도달이라면 이거 작은 건 바늘 때문에 안 되는데 장갑도 다 벗었는데 저 방울이 울리길래 왜 울리나 했습니다 저쪽은 이미 조류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와류 지역이고, 전 지역이. 쭉 보이시죠? 여기. 근데, 입질 형태는 작은 녀석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큰그 녀석들은 턱하고, 쫄렁쫄렁하죠? 따랑따랑 안 해도, 초리때 보고 있으면, 그 녀석들은 좀 다르죠. 아이거 고민하게 만드네, 짜식. 지금 4시쯤 돼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6시쯤 돼서 나가면 굉장히 밀리거든요 <목소리도> 자 보이시죠? 입질입니다 입질 작은 녀석 같아. 작은 녀석인데, 볼락인가? 김밥 먹다 담배 피다 깜짝 놀랐네. 물려있네. 아, 안 물렸어. 바늘이 커서 호킹이 안 되나 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음, 돈까스김밥 먹고 있는데. 혹시 밥 먹으시나 줘야지. 이번엔 왼쪽이야 입질은 저거보단 좀 우측이었는데 와류 돌면서 봉돌을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원줄을 먼저 쓸고 자, 착수된 데랑 원줄이 안 보이시겠네 착수된 데보다 더 우측으로 갔죠 한 놈이었나? 아니야 저기 방정맞았는데 입질이 굉장히 간사하죠? 소원 낮으면 음. 돈까스 김밥 너무 맛있어 이 녀석을 좀더 우측으로 던져야 되겠어요 아 이거 막판에 입질이 와가지고 도대 너무 줄 섰나? 참 방향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제가 못 던지는 거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아직은 수온이 예예. 예. 갈매기 소리만 실컷 듣다 갑니다 벌써 엔딩 다 하고 마무리 인사 드리고 했는데 짜식 어떤 녀석인지 자잘한 입줄하는 바람에 종님한테도 좋네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올라가죠 뭐. 자 두번째 인사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